엎드었네 우와 나타났네 진우가 나타났네 진우 이뻐? 귀엽다 <웃음> 안녕 진우 안녕 바도바둑 다음 색 좋아해 맘마 만들때 쓰는거야 요리 한번 해볼까요? 라크. 라크. 아, <웃음> 우리 진우가 벌써 이런걸 알아요? 진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엄 모르겠는데? 야 방바뀌었어. 뭐예요? 뭐예요? 이거 오렌지네. 오렌지인 척하는 귤. 아기 <웃음> 나왔어잘 먹는다. <웃음> <웃음> 왜? 이거 만드는 생명력이 너무 키워 나와 있잖아. 응? 음? 이게 자동차야. 자동차. 하기척돌네 음. 우와, 자동차네. 자동차. 우와. 긴장 오겠다. 음. 음. 음. 싫어요. 싫어요. 이게 뭐야? 음, 자동차야. 과연 i s 이거는 뭐야? 이거, 오, 진우 찍는 거. 없어졌네. 없어졌네. <웃음> <웃음> 우와, 나타났네. <웃음> 진우가 나타났네. <웃음> 진우 이뻐? 재밌겠다. 휴. 재밌어. 재밌, 재밌다. 재밌... 재밌다. 나도 재밌어. 나도 재밌죠. 잘밌어으허허허 아, 얘네음 냉랭 아침 카 카운트. 아침 카운트. 아침 카운트. 아침 카운트. 아침 카운트. 아침 카이트 아침 아침 림이 이모, 좋아? 이모 좋아요카림이아모좋아요아아 내말 무시하네요. Smoke w e e d everyday. 요즘에 이게 되이이진갈때 그거 다고 가야 돼 <웃음> <spons accuse> <웃음> 아, 알지? 알지?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BMW 보다 레인지로버에 더 관심이 있는데? 혹시 너도라 나랑 같은 파구나. 나도 그 차가 더 좋아. 우와 진짜 멋있다. 어디가 어디가. 진우 아 네, 이따 문구점 가서 이만 채 빠방 좀 해볼까? 진우 빠방? 싫어요. 싫어요. 진우 아이고. 진우가 아이고. <웃음>